네, 안녕하세요. 그, 추석에, 이거, 먹다 남은, 이거, 먹고 남은, 이게 잡채인데요. 이거를 좀더 맛있게 해먹기 위해서, 어,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요. 요거는, 그 응, 어, 동태전. 동태전하고 같이 섞어서 맛있게 할 거예요. 아, 동, 동태전도 같이, 잘게. 노린자만 넣어줄 거예요.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고. 세 개는 사야지세 개. 세 개. 음. 이렇게서 해 반뚝 자를 건가? 음. 너무 정말 아리? 응. 아니, 딱 크기는 딱좋 괜찮아. 너무 두꺼우면 또 빠지잖아. 음. 김말이 튀김도 간만에 먹겠네. 한줄당세 개씩 딱 끊으면 되겠네. 하나 세 개. 음. 내 토막을 낼까? 안 네, 네 개네, 너무 춥아. 네, 네 개. 한 입에 속 들어가게? 응. 딱, 세 줄이 딱 적당한 것 같아. <웃음> 너무 또 많이 먹어도. 응. 나온다네, 쭉쭉 나오네. 이게잘안 되겠지? 응. 기네, 이건 <웃음> 되게 길다. 튀김가루. 옷을 입혀야 되니까, 요거는 옷을 입힐 거고, 튀김가루. 가루가 너무 이렇게 반죽이 되면 너무 옷이 두껍게 펴지면 덜 맛있어지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좀이게 음. 기름을 끓여나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 하면 돼 지금 온도가 조금 이제 올려가지고. 그만지 마. 이것도 튀길까? 동그랑다 이거는 봉태처럼 <동태절로> 튀기는 거요. 예 <놀람> 김말이가 몇개 없어서 동태전 하는 거요 지금? 있는 거다 튀기는 거야. 그냥? 응. 튀겨놓은 게더 맛있긴 하겠네. 응? 튀겨놓은 <웃음> 게더 맛있겠어. 접시에 너무 면 좋나? 아, 이게 잡채. 잡채 먹다 남은 거 추석에 남은 걸로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김말이 튀김을 했고요. 어, 이건 또, 이건 동그랑땡. 동그랑땡도 튀겨버렸어요. 같은 방법으로. 이거, 이거는. 동태전 아까 여기 섞었던 거 동태전도 이렇게 좀또 따로 튀기고 어,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또 색다른 맛이잖아요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음, 한번 잘라볼까? 탱 아까는 말랑말했는데 탱탱해졌지. 쫀쫀해졌네 음. 완전히. 음. 자, 음. 그래서 이제 초간장 초간장 찍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래요. 어? 아. 왜 그래? 뜨거워하지. 음. 저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. 아 그거. 거봐 이빨 다 빠지겠네. <웃음> 내가 개냐? 이빨 다 응. 빠지게? 네. 아 맛있어 고소해 고소해.